근데 참 시간이 빨라요. 저곧 벚꽃 피잖아요. 제가 근데 그 벚꽃이 흩날릴 때온거 기억하세요, 언니? 어, 4월 달에 왔어요. 흩날릴 때 이상한 메이크업하고 식탁에 앉아있는 저 기억하시죠? 응. 벌써 1년이 거의 가까이 됐어요. 무슨 거 너무 놀란 거 알죠? 진짜 놀랐어요. 난 낫도끼인 줄 알았잖아요. 요렇게 하고 왔잖아요. <웃음> 아, 여기 뭘 이렇게 광시처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나 <웃음> 내가 진짜 낫도끼인 줄 알았잖아요. 그거 내가 아기들 자고 있는데 이 학교였잖아. 좋댔다 왜? 야, 이가귀신같은게 <웃음> 하나 왔다네 <웃음> <나, 웃음> 아 뭔데? 이러고, 아우 예, 큰일 났다니까 진짜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새 직원분이 오시면 아기 사장님이 꼭한 번씩 가게에 오시나요? 네 아니 어쩐지 새로 오신 분은 항상 오시더라고 사장님 네, 모르는구나 이 자리를 들어서 내가 뭐예요 중대발표를 할건데 <웃음> 점수를 매겨요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음... 자는 뭐 100점이다 아니야 자는 90점이다 막 이렇게 다 지지만의 점수가 있어요 와, 자는 아...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근데 불합격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몇 명. 지금 일하고 계시는 아가씨요? 네 어. 지금 핵심 멤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의외의 아... 예, 예. 인물이에요 공주였어요 왜냐면 처음에 공연을 했어요 공주가. 아 이거요? 처음에 공연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. 그래서, 어, 그래, 괜찮아. 해봐. 야했는데한 30년 전에 젠더바에서 하던 쇼를 배웠더라고. 아. 이렇게요. 인형 애를 하나 딱이 얻고, <목소리> 미아리, 너무 <목소리> 고개. 이러면서 애를 하나 <목소리> 얻고 나. 나와. 이렇게. 나는 이제 그 쇼를 알아요. 그 쇼를 진짜 옛날에 잘하던 언니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나그 쇼를 아닌데, 어머. 아기서가 다 보고, 좀 뭔데? 이러는 거예요. <목소리> <웃음> 그래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쇼는 없니? 이렇게 없대 아 그래? 어 알겠다 이래가고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너 언니랑 이태원을 한번 가자 내가 보여줄게, 이따라서 이태원을 데리고 갔어요.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쇼 하는 데를 다 돌았어요. 그래서, 야, 너 오늘 보고 뭘 느꼈니? 이랬더니, 예, 그러면은, 아까 저기서 마지막 곡 보면 봤던 그두 번째 그 노래, 나 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, 너 그거 연습 좀 해볼래? 그랬더니, 하고 이래서 연습을 했는데, 처음에, 미아리 이런 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처음부터 끝에 다 잡아줬어요. 뭐 하지 마라, 뭐 하지 마라, 뭐 하지 마라. 난 또, 그 표명을 할줄 몰라도 또, 보는 눈은 있다 보니까. 그렇게 가르쳐주고, 또, 음악도 얘한테 맞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좀 지루하니까 루프도 안 넣어주고, 막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노래, 게그 공연이에요. 제가 처음 왔을 때 뭣도 모르고 공주언니한테 언니 근데 그 애기 들고 하는 쇼는 안 하세요? 그더 공주언니가 진짜 정색하면서 예 그게 끝내지도 마라 <웃음> 이러면서 <이렇게 와서 응. 웃음> 띄용마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기새가 공연으로 높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주가 패스트에 들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기다려봐 기다리면 은다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아니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. 왜? 야, 네 기다릴 보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야, 네 진짜 만들었네. 이러고. 내가 기다리했잖아 지금에서 말하는데 에프터라이크 언니가 안무 좀 바꿨잖아요. 맞아.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거 사실 전 처음에 그게 너무 이게 누즈하잖아했는데 지금은 그 파트가 약간 손님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한 건데 너그 시작 안무 틀린 거 알죠? 뭐예요? 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, 정면이. 아니. 저 정면이 아니는데요. 정면이 누구예요? 아이요 아, 그럼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, DJ도 있었어요? 네, 우리 DJ였었어요. 내가 나이트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. 진짜 가수분 있죠? 백을 저희가 했었어요. 그 가수분께서 한물을 줘요,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고. 내게도 사랑해. <웃음> 사람이 있었다면, 그것은 오로지 당신 분이라. <웃음> 아! 이게 춤이에요, 언니. 어, 어, 어, 어. 이게 걸어서 춤이라니까. 푸우, 푸우, 푸우, 푸우. 리합만 아니에요.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오줌 참은 게 아니라 <웃음> 그땐 안에본이 없어요 아. 나이트라는 걸한 번도 가본 적없어 나이트가 뭐예요? 클럽 아니에요 그냥? 클럽은 디제이가 있고 계속 실시 없이 브루스가 안 나오잖아요 아... 근데 나이트는 30분 댄스타임 10분 브루스 아, 뭐 진짜 브루스 쳐요 이렇게 춤을추잖아요춤춤추다가 아, 내가 가려 그래요 이렇게 좆같아 진짜 뭐야 들어가요, 그래. 그래. 진짜 얼굴이 괜찮아. 그럼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안기죠. <웃음> 오빠. 오빠. 아, 아, 진짜 이렇게 만져요 아, <웃음> 한테 어. 오빠를 탁 꽂혔는데. 뭐야?